미쳤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물몸이어도 너무 좋아 지금 물몸이 약점이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이게 이게 왜 약점이 돼야 뭐야 이게 자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세트로 사야 도로아크살 수가 있어요 근데 스킨 지금 꼬라지 보시죠? 우리 한번 3만원짜리 스킨을 한번 구경해보러 가실까요? 자 꼬라지 보세요 이거 이걸 사고 싶어요? 이거 사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게 3만 1000원짜리가 맞아? 이거를 보고 저거를 사고 싶으세요? 끼는 섀도우 크루와 풀베기 그리고 깜짝 배기와 석엽때리 이렇게 총네가지 모두 쓸 거고요 자 진입 물건은 자 아령 들고 기띠들고 예리한 선도까지 이렇게 세가지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 아이템 한번 보여드리도 할게요 자 상처야 플러스파워 스피드업 아만병통치제까지 추천드릴게요 서포트 메달 한번 보여드리도 할게요 공격형이니까 그냥 공격형 메달 요렇게 브라운 3레벨 레드 1레벨 퍼플 1레벨 이렇게 총세가지 세트 들고 가볼 거예요 얼마나 좋을지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심지 여러분 자 좋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글로 갈거고 베어 가르기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때가 너무 귀여운데? 자 마구 핥티기 <웃음> 뭐야 이게 <웃음> 아니 마구 핥히기인데 왜 돌진을 해 이거 뭐야? 오아 변신하는구나 정글이 좀 느리네 깜짝빼이 먼저 써보자 이거 어떻게 쓰는거야? 자 그걸 가루샷 써서 버리고 딱지야! 야야야! 어탈았다살탈다살았호호호안 되지요? 야 뭐야 이거?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와 뭐야 이거? 좋은데? 하지마 꼽다 여러분 이거 가격 비쌉니다 이거 3만원짜리에요 아 실패하면 딜이 안 들어가는구나? 아예 그래 빨간색끼리 써보자 시더크로라고 깜짝 빼기 좋은 나이스! 뭐야! 쉐우 크루? 나이스! 치 여자식! 여자식! 여자식! 잘했다 야! 살았 지금 하나! 둘! 나이스! 뭐야?! 오? 사인데 이거? 아 이거 맞아? 오? 야! 좋은데? 3만원 주고 살 만한데 지금? 드라그크 좋은데요? 아 스킬 대급사 뭐야 이게? 아니! 야 이거 아니다 진짜! 이거 뭐야? 빙글빙글빙글! 아 너무 웃긴데 이거? 와! 미쳤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좋아 지금 물몸이 약점이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이게 이게 왜약점이 돼? 야 뭐야 이게 저못 넣어도 돼요 못 넣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아래 내려가면 되거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오. 아 너무 사기야 얘가 자골 하나 들어가고요 아야. 마요 절대 레코드 때리면 안 돼요. 이거 지면 안 때문에 지는 거야. 솔직하게. 자자 자, 야, 야 방해 방해해야 돼. 자 이거 먹으면 이득. 먹으면 <웃음> 다 없애버려야 돼요. <웃음> 어 미안해 잠깐만. 이거 아래쪽까지 아래쪽까지 아래쪽까지 잠깐만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 돼. 아니 아니야 포기하지 마 진짜. 진짜 포기하지 마. 이거 이길 수 있다니까. 아하하하 <웃음> <웃음> 미안해, <웃음> 미안해. <웃음> 미안해. <웃음> 내 고의로 그런 건 아니거든. 너야 돼, 진짜! <웃음> <웃음> 자 현재 저렴하게 세일하고 있어요 구매를 적극 권장드리고요 자 추가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아 막아야 되는데 못 막았다 이거 그냥 무시하고 이거 우리가 꼴 넣으면 돼 이거 적이 반응할 필요가 없어 우린 그냥 꼴 넣으면 돼요 사냥의 시간! 사냥의 시간! 아이고 도 막아버렸구만! 아, 네,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 잡아주실 거야 잡아주실 거야 쇽쇽쇽쇽 나이스! 어, 아, 나 이거 내 캐릭터인데? 아니 나한테 너무 잘 맞는데 이거? 자 소개 때리기 다 했을 거예요 나이스! 이렇게하는 거야. 도라구 유캐구라고 자, 그걸 들어가고요. 자, 먹었습니다. 먹었죠? 때리고. <웃음> 이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아, 너무 쉬운 거. <웃음> 아, 소이제합니다 <써> <웃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병이 찍어 주고요. 자골 들어갑니다. 나쁘지 않았죠? 괜찮아죠? 도망가야 돼요. 나 죽어요. 아나 잘한다니까. 아이스 궁백공. 이거 위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스! 나이스! 살아, 살아, 살았어, 살았어. 아잘 써.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일단 스타일리시한 거랑 아 정말 제 취향이긴 하네 이거 스킬들이 쓰면 쓸수록 좀 바뀌는 형태라서 이거 스킬을 좀잘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좀더뭐 강화로 때린다던가 네, 그런 느낌은 좀 바뀝니다 그리고 포켓몬좀 어렵다 레코자 나올 거고요 이거 이제 죽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여기서 실수하는 거 이거 2분 되기 전에 자꾸 죽거든요 이때 절대 죽으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이렇게 짜잔 레코자 나오면 그때 들어가서 추적샤작샥 샥샥 덕구를 없애버릴 겁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잡아주고, 나이스! 아! <웃음> 나이스! 와, 난 둘러도 잘 잡았어! 이거 두토리얼만 쫓고, 아카리아스님은 레쿠자 보는 게 나을 텐데? 이거 다 잘리는데,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잘리면안돼 나이스 자 골로 자 골로 자 좋습니다 나쁘지 않았었죠 자골다 주워서 먹고 골로로 가자 아이 깜짝 빼기가 더 좋아 석유 때리기가 더 어려워요 깜짝 빼기가 더 쉬워요 이거 충분히 구매할 만한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가격이 문제야 가격이 3만원이라는 게 문제예요 나이스 아 우리 팀 이겼어 좋아 자 일단 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 좋다 다음주에 바로 놓고 때리는거 아니야? 자 그럼 질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은 아 자이 포켓몬의 성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가격을 보면 내려놓게 된다 굉장히 고운 포켓몬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현금으로 지금 이제 출시하자마자 바로 구매하면 3만 1,500원이거든요 물론 이제 출시하고 한 일주일 지나면 은 이제 여러분 에우스 코인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되면 은 분명 너프를 먹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달콤한 꿀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3만 1,500원 결제하시고 쓰시고요. 아니다. 굳이 저런 거안 해도 잘한다. 저기에다 현질할 필요가 없다. 아주 구워서 쓰기가 싫다. 이러면 에오스 코인으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번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친구 여러분 그럼 롱바.